디퓨저, 집안에 좋은 향기를 내주며 방향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인테리어 소품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퓨저가 우리 사랑스러운 고양이나 강아지 등 반려동물에게는 치명적인 의이될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초콜릿이나 커피 등은 동물에게 안 좋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콜릿에 포함되어 있는 테오브로민이라는 물질을 고양이나 개가 체내에서 스스로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구토, 발작, 심하면 혼수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디퓨저는 왜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치명적인 때이될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저는 디퓨저 베이스에 오일을 섞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겠죠? 우선 디퓨저 베이스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합성주정과 발효주정이 그것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먼저 합성주정은 석유나 석탄 등으로부터 추출한 원료로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주로 공업용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효주정은 곡물 등으로부터 추출한 원료로서 합성주정과 비교한다면 조금은 비싼 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렇다면 디퓨저 베이스는 어떤 주정을 사용해서 만든 베이스를 사용해야 할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연히 발효주정입니다. 합성주정 베이스를 만든 디퓨저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안좋습니다. 그럼 디퓨저 베이스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오일에 대해 알아보야겠죠? 디퓨저에 사용되는 오일도 역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프레그런스 오일과 에센셜 오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오일 모두 디퓨저의 향을 담당한다는 <웃음> 공통된 역할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효과죠. 에센셜 오일은 자연의 각종 식물 등에서 추출해낸 오일로서 이걸 두고 천연 오일이라고 합니다. 아로마 테라피의 목적이기도 한오일로서 추출한 식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면 을 활기를 부여하고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프레그런스 오일은 말 그대로 향 오일로서 향을 내기 위해 일부 천연향의 화학물질을 배합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오일입니다 따라서 에센셜 오일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죠 문제되는 부분은 역시 화학물질입니다 프레그런스 오일도 등급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은 사람들한테 무해합니다 사람은 충분히 체내에서 분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애완동물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디퓨저 같은 제품은 공기를 매개체로 하여 발향을 하기 때문에 디퓨저에 대해 용액들이 차츰차츰 고양이나 강아지의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마치 담배의 화학물질이 체내에 쌓이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죠. 따라서 사람보다 몸집이 작고 분해 능력이 낮은 고양이, 강아지이기 때문에 목성은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디퓨저는 고양이나 강아지 등 반려동물들에게 독극물이될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고양이나 강아지와 같은 반려동물이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디퓨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매력적인 하루 보내세요.